예 안녕하십니까 자, 보통은 이제 한 대의 컴퓨터에 한 버전의 NX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버전을 이제 설치해놓고 공부하신다든지 아니면 파일 관리를 하시게 되겠죠 이런 경우 여러 버전의 NX가 설치되는 환경에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파트 파일 있죠 PRT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특정 버전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의 레시트리를 편집하셔야 됩니다 레시트리를 편집하는 명령어가 레거 에디트입니다자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NX10 버전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NX11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설치한 프로그램하고 파일들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더블 클릭했을 때 11이 설치, 실행이 됩니다. 당연히 11이 실행이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 나는 NX 10, 11 말고 12 실행되게 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을 닫고요. 어, 이걸 하기 전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NX와 관련된 환경 변수 값을 알아보는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ENV 프린트 명령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보시죠. 모던 프로그램 쭉 내리면 NX10도 있고 11도 있죠. 저는 11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에 오면 명령 프롬프트 있죠. 마우스 오른쪽 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거 있죠. env 언더바 프린트 엔터 쳐보면 이렇게 사용방법이 나올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env 한칸 띄고요. 다시 n 치면 아, 현재 NX 11.0.0.3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전형요 만약 이거를 똑같은 명령인데요 NX 1 10 2있 10의 도구에서 명령 프롬포트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다음에 env-print-n 이렇게 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10이 나오겠죠 현재의 위치 현재의 어느 그 프로그램의 명령 프롬버터를 실행했냐에 따라 틀리겠죠. 자, 현재 저는 11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다시 P로 해보겠습니다. 하면, 아, 현재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NX 버전은 64비트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 있죠. V는 요게 중요합니다. V29.0.0.33. 2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버전 29.0이 nx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nx11이 랑선 외부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의 버전은 아 버전 2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xm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웃음> 패치 텍스트 패치를 하지 않기 았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이 요겁니다 두 자리까지 정확하게 기술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창은 닫겠습니다. NX 8을 기본적으로 실행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버전 26.0 구다. 그러면 27.0 10이다. 그러면 28.0 11이다. 그러면 버전 29.0입니다. 레지스터리를실행한레지스터리어 편집기 있죠. 레그 에디트를 한번 실행해 보죠.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하는 입력하는 그 공간이 있죠. 레그 에디트 엔터 치면 예, 레스토리 편집기가 뜰 겁니다 아시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잘안 보이시면 시작에 실행이 있죠? 윈도우즈 키 누르시고 왼쪽에 윈도우즈 키 있죠? 누르고 R키 키보드 R 있죠? R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행창이 뜰 겁니다 OPQR 할때그 R입니다 윈도우즈 키하고 R요 그 다음에 레그 에디트 엔터 치면 레스토리 편집기가 뜨겠죠? 자 여기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요 경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h 키 클래스 루트 있죠 여기입니다 더블클릭 그럼 쫙 펼쳐지겠죠 그 다음에 유지 있죠 하나 찍고 u 한번 눌러보시고 키보드 u 누르면 u 근처로 올 겁니다 쭉 내리셔가지고 유지 파트 파일 있죠 요거를 확장하면 그 다음에 셀 있죠 오픈 있죠 커맨드 한번 찍어보시죠 요거 보이시죠 더블클릭해보시죠. 기본값을 끝에 있죠. 요 끝에 요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우고요. 땡땡 있죠. 한칸 띄세요. 한칸 띄우고 다시 버전 non 이 l 하시고요. 대문자 v 한 다음에 29.0 이렇게 쓰면 탐색에 더블클릭했을 때 nx11로 실행이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11로 실행되니까요. 그럼 28로 해보겠습니다. 28.0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탐색기에서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하고 10버전이랑 11버전 두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으로 바꿔봤습니다. 좀 실행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nx10 버전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자고 설치하고 지우고 파일들을 막 옮기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 결과만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1 0일로 실행되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레스트리 값을요. 자,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죠. 현재 10입니다. 자, 10하고 11이 거의 차이가 없죠. 자, 기본 인터페이스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1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서요 여기 기본 값 있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리고 29라고 쓰면 되겠죠. 29.0 확인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더블클릭 이번에는 11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 탐색계에서 여러 버전이 NX 여러 버전을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 특정 버전으로 실행되게 하는 방법은 이레지스트리 값을 변경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